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웃음> 이렙이렙에는 이랩. 이랩. 살짝 클레드가 불리해요 포션을 썰어 쓰긴 했는데 도란 방패에 대해 도란감이라 와우 조심합시다 어, 라인 정리를 해주네 당겨서 안먹고 어! 음. 다이브각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 해볼까? 해보자 그냥 이거. 더라도나 해보고 싶어 그냥. 해봐야 되잖아. 안 되는 걸로 안돼보탑 맞을 뻔막은 <웃음> 깔끔하게 깔끔하죠? 점화빨 탑은 역시 점화지 이거 시즌3부터 해, 해보신 분들은 안돼 제발 형들 제발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빼 제발 아. 저거 애쉬 바이퍼님이었잖아 죽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 애쉬 탕텐치 바이퍼 리엔즈 듀오 야 화났다 아 카이사 지금 메타 났다 와와그 카이사가 고통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테터와가지고 풀피해서 개피 애쉬한테 죽어가는거 아형아 왜그래 바텀 정신차려 아니 아 민현, 넌왜 그래? 왜 이렇게 피가 많아. 너도 좀. 레전드네. 장 레전드네. 어 살았네. 아 너무 뻔한데. 당했습니다.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이러는 거야? 아 게임이 다시 반반 돼 버렸네. 루시안 4, 이데스. 용맥도 용맥. 이거 실수 한번 하면 서로 죽어요. 이 프로이 될까 일단은. 가비. 음. 음. 아, 거기 타셨습니다. 어? 리븐 상대할때 포인트는 W보다는 Q에 있거든? 조심조심 <웃음> 조심. 아 안맞았네 거리 벌려주고 요밥 먹자 꼭 생각해야 돼 리븐은 풀이 있어 난 없고 그거 잊지 마세요 아까 저는 다이브 할때 썼고 무드는 안 써서 <웃음> 죽어 떨어져서 풀콘 보드로 못 써줘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놀라지 마. 당연한 거잖아. 아, 방금 좀 각이 좀 섹시했죠? 딱 봐도 얘는 렉사이가 먼저 어그로핑폼을 받을 거니까 렉사이를 먼저 좀 죽여놓으면 궁을 빨리 쓸 테고. 그럼 리브는 아무래도 한번 따이고 롱소드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질 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만 하다 생각을 했어. 그리고 궁도 빠져가지고. 리브는. 각이 아, 아, 보이더라. 그리고 가장 포인트, 렉사이 보자마자 포션 먹었죠? 그게 제일 포인트야 포션 안 먹었으면 죽었을까? 아 쏘리 죄송합니다 <웃음> 그 아 이거 안맞아? 점화풀 봅시다 점화 나오면 그냥 이기겠다 아스톤이좀 기네 와드 <웃음> 실수했어. 긴장하셨나? 어, 까비. 맞다, 그래도. 가. 어? 이거 먼저 게임 되지 않나? 아, Q가 안 맞았다. 아니, 이거, 포탑 깨지. 탑을 일단 매진했거든. 보자, 이거, 백업. 이제 렉사이로 붙겠다 되나? 어. 아, 왔어. 얘궁 없거든? 렉사이? 얘, 노란 신발이다. <웃음> 클래드할 때는 안쪽에 게세요 중요해요. <웃음> 왕했습니다 라인 다 박아 놓자. 이거 이 사이에 라인 이거 풀, 이거 동시에 하죠. 풀고 그냥 미드탑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야, 라인 들어 아니, 이거. 이걸... 예전이... 나이스.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고. 톤과 길였다. 치고 있냐 멍때려잖아아 정말 1초 3초쿨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멈추는거 지금 여기서 팡팡 치고 있다니까 이거 아니 내가 하자할 때 했으면 저 잡았잖아 근데 멘탈 나갈만해 비드가 고통을 서로 많이 받고 있어 2,5,4,3,5,3이면 은 진짜 그 저번에 있잖아 탑에서 내가 멘탈 나가가지고 엄청 예민했던 판 약간 그 정도 멘탈일거야 좀 나갈만한 판이긴 해 리븐이 많이 내려갔어요 팬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니네요? 한1 0밖에 차이 안나네? 생각보다 안나는데? 미드 밀어도 되려나? 이형 이거 미녀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니지? 설마? 일단 제가 먹고 뭐 캐리를 합시다 더 굴릴 게 없다 야 근데 정글 잘해주네 그래도 리븐이 여기서 한 번만 더 죽어주면 고맙겠는데 되게 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리븐이 안 죽어준다. 각보이는게 아, 살짝? 살짝 보이는데? 까비.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면은 좀 늦어. 거기서 아마 멘탈 좀 나갔을 거예요. 걔네, 명네나이트잘 뺐는데? 어, 레졌는데? 클레드 경이 또, 그, 힌들라한테 카운트를 먹거든? 어 아 이제 그자리네 이거 아이폰 이자리몇 포킹 당했다 방금 8키라고 지 진게임 애칭해 쓰긴 했는데 되나? 나이스 와우 엘리스 지렸다 방방 너무 예뻤다 너무 택했다 나이스 너도 너무 예쁜데? 지금 죽은 순서도 너무 예쁘게 죽었는데? 업데이까지 가겠다. 이거 업데이 먹고 제발 나이스 수왕 나이스다 바론 준비하면 되겠는데? 이대로 그냥 붙이면될것 같아요 제압골 안주고 실수 안하고 저 미드 형님 멘탈 좀 케어 좀 해주고 이길 때는 핑어를더 많이 사야 돼요 템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야때문에 비벼지는 경우가 잦아서 조심해야할 변수가 그래 궁궁궁 궁. 플래시 오케이 아주 큰학큰 특징이에요 아, 아빠곰 엄마 곰 애기 곰 이걸 내가 미드를 보고 바론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게임이 너무 스무스한데? 어? 나, 나 위치 너무 좋은데? 이거 딜링 할수 있어도 네 네네네 빌 음. 안될텐데 안되죠? 나 위치가 너무 좋아 사일러스 저짧은대시가 진짜 핑퐁하기 너무 좋다 클레드 상대로 파요 지지 아, 장인 대전 좋았다.